나 안착해 지키는 거야 토너 맨을 누구보다 솔직한 품위를 싸가지 면을 어이 졸부FC 난 그냥 사회자이기 전에 미랑박씨 이게 한마디 얘기 왜또 호들갑 j 파팝 힙합뿐만 딱히 입학 조팝같은 모르는 나무 아무 나 말보다 백기를일을 가르쳐 가르쳐 케이팝고양이 시험 보세가지가 쇼케이스 어디 보자네 달려 행사실력 네 한마디로 실력 행사하는 제주말파세비지혀로 어디도 혼자 없어 과랑과랑 진행 잘들 듣겠지 죄송해 결국 전국힙합자랑 여기가 전쟁터 어나들 로리터 술래는 여기부터 스킵은 5초부터 닥터는버전비터 어나들 여기 안착해 눈치게임 11 선착순 11분 술래는 여기부터 스킵은 5초부터 닥터는버전비터 어나들 여기 안착해 yeah! 미안합니다 소리 들러봐